Woo! <러나> <러나> <러나> <러나> <응. 으아> <province> 아, 깡파, 깡파, 깡파, 깡파, 깡파, 깡파, Do you mean that's a b l a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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왜그데 자수, 네 왔다 는 엄마한테 얘기 다 하고 이 카고 하고 친구하고 대화하고 이 카고 뜨고 있으 어. 아이고 뭐 잘못됐나? 잘됐나 그럼? 어, 왜? 잘됐? 아! 잘됐나? 아휴, 어, 괜찮아. 왜뭐 왜? 미화 뭐, 만들어 놓으면 막 들었잖아. 잡고 있잖아. 얘도 만들어, 친구이 이거 저. 아 진정해 봐라. 아, 아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야? 여자친구를 만들어 잘못된 거야. 집에 뭐가 잘못된 거야? 여자친구를 만들어갖고 만드는 건 당연한데 어제부터 있었다고 옆에 와갖고 지금 집에 와갖고 타고 자고 누구도 같이 누구도 있는데 여기 은혜도 집이고 엄마 집이지. 엄마한테 은혜도 안 가고, 하고 배고 가고 집에 누구도 데저 그 집안으로 가. 대수 친구랑그런 거면 여자친구도 집에서 나가라 시키야. 아니깐만 아, 아니 엄마 그러면은 엄마 나가지고 지금 화가 난 거야? 내가 여자친구가 어. 자서 화가 난건아니지다 하셨지! 진짜 엄마한테 미차도안 시키고 엄마한테 말도 없이 갑자기 아. 친구하고 옆에 자는 게 어디 있노? 아 그럼 내가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게 잠깐만 아 됐다! 아 있어봐라 아뭐 어디 있어봐 장이야 자기야좀일어나봐자기야 안녕하세요 코니 여자친구 코니입니다 저기 이거, 이거 뭐라고 적혀있나 뭐라고 적혀있나? 사전, 사전이요? 사전, 사전이라고 적혀있나요? 사전? 그 아, 사전이라고 적혀있구나. 사전. 어, 아. 케이클럽. <놀동> 제 응.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 가지고 전화번호 좀알수 있을까요? 그제 친구 저... 저기 앉히. 저기 저기, 저기. 죄송한데 제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지제 친구. 속이아 어디요? 저기. 아, 괜찮아요? 아, 네, 아, 네. 네 알겠습니다. y e a 된거 아니야? 된거 같은데. 오! 이거 다 왔어요! 올라갑니다. 3층 눈이 닫힙네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빨리 타. 그렇지 응다타 빨리 출발해야지 다타다 다. 그렇지 다타 문이 닫힙니다. 잠시만요. 고맙습니다. 잠시만요. 어 빨리 타. 다타 다, 빨리. 어 일로 타 빨리. 타 빨리. 너 어, 아저씨한테 장난치지마. 어? 장난치지마. 빨리 타 타. 타. 그렇지. 응. 아저씨한테 장난치지 말고. 너무 <목소리도> 휴가